출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한 개만 할수 있으니까. 됐고. 스피드 그, 다음에. 잠깐만 봐. 키키 주품 스플레싱. 그그차 주품작들은 이렇게 네. 같이 같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 완벽하고 완벽한 네. 어쨌든 완벽하고 엔트리 네. 폼. 네. 더 150자의 설명 그책임에게된 네. 설명과 같이 뭐 써야 된다? 그렇죠 어, 이건 안 보였는데 처음 보는 거네요 그때. 어디? 포스터? 아니 3번 3번 어 질문 그 아예 안 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 보면. 진짜? 네. 어. 포스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어, 진짜 위에는 없네요 기억에 <웃음> 제가 몇 번이라 했나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몇번 질문이지? 27번이죠? 27번. 네. 잠시만요. 4번, 5번, 니번 4번이라고 했네요. 했네. 4번에서 멈췄네. 예, 네, 4번 그러네. 5번. 4번에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잘못 판단하고 나서, 아, 앞에를 안 보았나 봐요. 그죠? 그니까요. 러 네. 예. 여기, 아, 설명과 함께, 그 되니까 3번. 그렇죠. 어,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돼요. 예. 그. 네. 네아쉽분 보니까 좀 아쉽죠 괜찮아요 <웃음> 맞아 2번을 계기로 아 다음 분은 똑같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네, 네.